17일에 방송된 tv조선 국가가 부른다 에는 개가수 특집을 맞아 심영래 조혜련 김원효 김미려 이상호와 이상민 옹알스가 출연했습니다. 박창근은 김미려와 노래 대결 을 펼쳤는데요. 김미려는 박창근의 노래에 대해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소울이 김광석님과 같은 라인이 아닌가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에 박창근은 샤우팅하실 때 이렇게 통쾌할 수가 있나 싶었다. 운전회 때 팬이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김미련은 박창근을 위해 박기사 운전해 라고 콩트를 선보였습니다. 김미련은 신성우의 서시를 원키로 부르며 남다른 가창력을 뽐냈습니다. 부담감을 안고 무대에 오른 박창근은 김종서의 겨울비를 열창했지만 1점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김동현의 노래 대결 상대는 심영래 였습니다. 심영래는 정말 떨린다. 옛날에 노래할 때도 떨렸다. 달릴까 말까 이후로 제일 떨린다 라고 밝히며 노래 대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심영래는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로 진지하게 무대에 임했습니다. 심영래는 뜻밖의 노래 실력으로 출연자들은 물론 관객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심영래에 맞서 김동현은 허각게 나를 잊지 말아요를 불렀 습니다. 분과 음악 사이 코너에서는 심영래 와 박창근이 이상은의 담다디를 함께 부르며 귀여운 매력을 발산 했습니다. 박창근과 심영래는 연구댄스를 곁들이며 웃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동현 박장현 이솔로모는 처진 달팽이의 압구정 날라리를 부르며 객석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김영음 손진욱 이병찬 조연호는 포요테의 디스코왕을 부르며 분위기 를 이어받았습니다. 신지팀장도 마이크를 들고 사운드 를 채웠습니다. 또한 응원단장으로 특별 출전한 홍현희는 춤을 추며 변함없는 흥을 발휘했습니다. mc붐이 이렇게 춤을 춰도 되나 싶다 라며 걱정하자 홍현희는 관절이 늘어나서 조금 절제했다. 출산한지 65일째다. 100일이 안됐는데도 여러분들을 위해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